비구 중 1250인과 함께 계셨다. 비구란 말은 걸사라 번역하죠. 걸사, 파악, 포마, 보통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비구는 범어인데, 인도말인데, 대비구중은 유대한 비구 적어도 다 내적으로는 보살의턱을 갖추고 외형상으로는 성문아라한 소성아라한 그러한 모습을 낮춘 그런 것이 대비구중인데 여기에 대비구중 비구는 걸사라고 번역합니다. 걸사란 말은, 밖으로는 의식주, 의식을 구걸해가지고, 몸을 자양하면서 살고, 내적으로는 부처님의 정법을 빌어가지고, 해명을 자양하면서 산다 해서, 걸사요. 빌걸자 제대로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걸식한다는 걸자요. 맞게 써졌는가? 파악이란 말은 악을 파한다. 개를 청정히 지킨다는 뜻도 있고 포마란 말은 비구가 돌을 닦으면 마구니들이 두려워한다 해서 마구니를 공포케 하는 거죠. 1252는 부처님의 제자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의도에서의도 외도, 이단 다른 종교에서 투신해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은 고행을 많이 하고 애써서 수행을 하기는 했는데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은 설법을 듣고 반박에 알아하니 되어가지고 부처님은 은혜가 하도 감격해서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대중들입니다. 교진나 오비구가 있죠. 오비구하고. 바하가, 바하가서 말고 우르빈나가서가제가서 나야가서 낮에 가서 가 우르빗나가서 가야가서 낮에 가서 그 삼형제가 각각 그 삼형제의 제자들이 있는데 500명이 있고 250명이 있고 또 250명이 있어서 그 삼형제의 제자들이 1,000명이고 사립을 목 걸려니 그 밑에 제자가 100명이고 야사장자가 그 밑에 제자가 50인. 그래서 255인인데 5인을 줄은 거죠. 제대로 하면 55인이죠. 처음에 교진나 오비구하고 삼가사부 1000명하고 사립을 못 걸려니 100명하고 그러면 1205인이고 자사장자가 50인하고, 그러면은 1255인인데, 5인은 생략했죠? 그분들은 다이큰 무루 대 가라하니라. 무루란 말은 마음의 욕진 번외를 떠났기 때문에, 새나가는 것이 없다. 견물생심해서 마음이 작고 경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을 무루라고 합니다. 무루, 셈이 없다. 전기도 누전되면 안 되죠. 전기가 누전되면 사고가 생기죠. 그와 같이 이까라한들은 누전이 없는 그런 어떤 누설이 없는 용노, 생노, 무명노 그런 세 가지 누를 다 초월해 가지고 누가 없어진 누라고 하는 것은 허물입니다, 허물. 마음이 새나가는 거, 새나가는 것은 과오를, 오염을 범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없어진 큰 위대한 아라한자리다 말이죠. 부처님이 같이 1 2 5오인과 같이 계시던 그, 그분들이 그 전부 다 보통 나한들이 아니라 무루 대나한들이다 말이죠. 아라한이라는 말은 줄여서 나한이라고 하지요. 500 나한, 16 나한. 이것도 범어네요. 범어. 아라한이라는 것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범어로는 아르한인데, 아라한이라고 그냥 그러죠. 아라한 찰제이라 은공 무생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아라한은 부처님 제자로서 도가 높은 도생이죠. 도생인데 아라한이란 말은 인도말인데 저걸 이쪽 말로 풀이한다면 살적이라고 해요. 살적. 살적이란 말은 마음의 도적, 번뇌의 도적을 죽였다는 뜻이요. 육진, 육근육식의 그 번뇌를 차단해가지고 육추 번뇌를 도복했기 때문에 탈적이라고 해요. 번뇌가 도적이죠. 육적 여섯 가지 도적 눈으로 보아서 보는데 끌려가지고 도적이 되는 거, 귀로 듣는데 끌려가지고 도적이 되는 거 그런. 지각, 청각 후각, 미각, 족각, 지각 그런 여섯 가지 도적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공이라는 말은 천상인 간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도가 높고 수행이 투철하기 때문에 아라한만 되어도 성자입니다. 성인이요, 성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해서 아라한이 소성불교의 최고 성자지요. 대성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아라한이라요, 내가. 아라하 삼맥 삼불탁 가르치요. 열애응공, 정변지, 병행족. 열애응공, 정변지 할때 열애응공이 바로 저, 저거 아니오. 아라한이라는 뜻 아니오.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도 해요. 천상, 인간은 공양을 받을만 하다해서 응공입니다. 응아름자는 공양에 응한다. 공양을 받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응공. 응공이란 말이죠. 무생이란 말은 참계에 태나지 않아요. 수리를 해야 되었구나. 받을만한 천상, 인간에서 공양 받을만함. 간단히 줄하고 이게 근공이요 무생이란 말은 대에다 이렇게 어놨으니뭐 무생은 삼계의 아, 윤회를 벗어나 무생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삼계의 윤회를 벗어나. 아. 다시 이 조개 같은데 다시 안태나요 태남이 없다면 삼계 참계, 유회로 삼계에서 윤회로, 윤회로 태나는 것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불입색성향미족법이라 색성향미족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것을 알아하니라고 해래요 제주도에 가면은 한라산이 오백 다한 산이죠. 오백 장군이 계신다고도 하고 오백 다한이 계신다고. 다한을 거꾸로 하면은. 칼라 아니요. 칼라. 갈라. 칼라산이 칼라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 높아가지고 은하수를 붙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칼라라고 했지만 은 원래는 나한산이라고 해요. 나한산을 뒤집어가지고 칼라산이라고 했지. 모두가 다무로인개알아하니라 그분에 대한 자 아라한들에 대해서 어, 그분의 덕이 놀라운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걸 탄덕이라고 합니다. 그 아라한들 1250인 후 어, 지니고 있는 덕이 보통이 아니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찬양합니다. 그 1250인 아라하는 어떤 분들이냐. 그분이야말로, 불자로 추지하여 선초제유하며, 불자로 추지를 해서. 불자란 말은, 어, 부처님의 아들이죠. 부처님어 아들이니까, 부처님어 태자와 같죠. 불자로 잘 추지를 해서. 부처님은 불가에 태어나서 법왕의 집에 머무르고 열애장을 지니는 사람이죠. 불자로 잘 주지를 해서. 주지란 말이 절에 주지한다고 이 자를 쓰죠. 절의 책임자 절을 관할하는 사람이 주지죠. 그와 같이 불자로서 잘 머무르고 가져서. 열의 법을 정법을 잘 지녀서 선조 제유하며 제유를 잘 초월했으며 제유란 말은 삼계 태나는 것을 제유라고 그래요. 제유는 여러 가지 유, 제유는 삼유 이십오유를 말해요. 삼계를 삼유라고도 가지요. 삼유 또는 이십오유 더 펼치면 이십오유라고도 합니다. 삼계를 25등분 할 경우 그래서 이십오유나 삼계나 삼유나 그것을 제유라고 말합니다. 제유란 말은 여러가지 유 유란 말은 존재죠, 존재 여러 가지 존재 가령 예를 들면 용류 같은 거, 생유 같은 거, 부생유 참계라고도 하고 참유라도 고 해요 같습니다 우주 만유가지요, 우주 만유 만유라고 하는 유자요 여러 가지 존재. 여러 가지, 여러 세계, 욕개세계 무색계를 3개, 다 초월한 분이란 말이야. 잘 뛰어났단 말이죠 산계 태나는 것을 벗어났다는 말이죠. 산계 윤회를 벗어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능히 국토에서 위우를잘 성취하며, 국토란 말은 나라지요. 여러 나라에, 여러 세계에 다니면서 위우를 성취했다. 유란 말은 점잖은 거동이죠. 행동 거지를 유리라고 하지요. 유리라고도 하고 유라고도 하고 유. 원래 유란 말은 어, 위험이 있어서 두려울만 하고 모양이 있어서 돈 받을만 하다 해서 그런 말이 있죠. 유. 유는 유의가의 어, 저런 소학 같은 데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의가칙 법칙이란 직자죠. 유의란 말은 뭔 뜻이냐면 위험이 있어서 두려울 만한 남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무서워해서 그분을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말하고 또 이자는 거동의 자죠 거동, 그점자는 거동이 있어가지고 가입, 법받을 만하다 그래서 행동거지 그것을 유유라고 합니다. 점자는 아주 일거일동이 허트려지지 어, 않고 모든 모범이 되는 것을 유유라고 합니다. 유유를 성취하며 부처님으로 붙어서 법륜을 굴려서 유촉을 묘하게 잘 감당하며 부처님은 서가세존이죠. 서가부처님으로부터서 법륜을 굴린다. 바퀴윤자는 법륜이라는 거예요. 법의 바퀴를 굴린다 말이에요. 차사업하는 사람은 차를 잘 굴려야 소득이 있죠. 불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불법을 통달한 사람은 불법의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세상에다 불법을 전하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고 합니다. 굴려서 굴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도 굴린다고 하죠. 독경하는 것을 전경한다고 해요. 어? 굴려야 돼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잘 굴리죠. 돈을 잘 굴릴 줄 알아야 돼지 금고에다만 딱 넣어놓고 곰팡이가 쓸도록 가만 놔둔 것은 돈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돈쓸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굴리는 게 못되죠. 돈도 잘 굴려야 되고 법을 자기가 알았으면 안 것을 세상에다가 전하는 것이 전륜이라요. 전륜성황이라고 가지요. 전륜성황. 전륜성황은 그 금륜왕이 나오면 은이 세상에 금륜, 금으로 된 바퀴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옥새같이 전륜성황이 마음대로 그걸 굴리면서 사주세계를 통치해요. 동주, 서주, 남주, 북주. 그래서 그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하죠. 성인성자. 그 전륜이란 말과 같죠. 연나대왕의 10대왕에도 제10 저, 전륜왕이 있죠. 제15도 전륜왕. 어떤 사람 몰라가지고 제15도 전륜왕이라고. 자, <웃음> 어? 연나대왕이 다섯 번째고 전륜왕이 열 번째 아니요? 염나 10대 왕에 거기도 전륜왕이 있어요 부처님으로 버텨서 바퀴를 부처님은 법의 바퀴를 굴려서 법의, 법이 의법이 세상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널리 전해지는 것을 어, 굴러간다고 가지요 또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 어, 중생들은 어, 거칠은 번뇌와 미세한 번뇌를 잘 어, 까문게요. 요즘에 가시죠 포장도로 깔때그큰 무슨 탱크 같은 그저 다지는 그런 차가 막 오래 같은 거 자갈 같은 걸 그냥 막 다지면서 막 부수면서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 그 법문을 법률이라고도 해요. 법우 바퀴라. 법우 바퀴를 잘 풀린다 말이죠. 그래서 묘감 유촉하며 유촉을 묘하게 잘 감당하며 유촉이란 말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가지고 열반 하실 때까지 여러 제자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 유언이 유축이요. 남기신 부탁이죠. 부탁할 촉자 부처님이 말세 중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제자들한테 유축을 다 했죠. 법화경 같은데 보면은 뭐든 총우품이란 게 나오죠. 총우품, 총우품이내나 부탁한 거요. 사회사람도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들딸을 불러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유언을 남기고 앞으로 장례일을 부탁을 하지요. 부탁하는 것이 유촉이라요. 부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유촉을 묘하게 잘 감당한다. 부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그걸 잘 따라서 하나도 손색없이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잘 받들어서 부처님의 지시에 하나도 구김새 없이 잘 한다는 것 말이죠. 별로 뭐 어려운 것은 없어요. 1250인들이 그렇다는 그것입니다. 엄정 비니하여 비니를 엄정하여. 비니란 말도 범어라요, 범어. 빈이란 말은 계율입니다. 계율을 개율. 율잘 엄하게 청정하게 지킨다 말이죠. 지켜서 홍범 삼계하며 3개 삼계의 큰 모범이 되며 개정애를 다 갖추었다는 그런 말이죠. 엄정 빈이 홍범 삼계라고 할 때는 그것은 이제 어, 개에 대한 개덕이죠. 비니란 말은 개율이요. 개율 비니를 받잖아요. 개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관습이나 조치보단 번외나 나쁜 그 행동을 잘 다신단 말이에요. 개울이란 뜻이에요, 개울. 빙이란 말이. 그래서 조개색개 무색개, 산개에 크게 모범이 된다. 사표가 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정덕입니다. 응신 무량하여 도탈 중생하며 응신을 한량없이 하여 관세음보살 32응신 하듯이 응신이란 말은 몸을 감응해서 몸을 중생세계에 여기저기에 나타내는 것을 응신이라고 합니다. 응원한다고 하지 요즘에 가시죠. 올림픽 뭐, 할 때, 어, 다른 관중들이 그 선수들을 응원하지요. 응원하듯이 몸을 여기저기 나타내는 중생 세계에 가령 천상을 제도할 때는 천상 몸으로 나타나고 귀신을 제도할 때는 귀신 몸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제도할 때는 사람 몸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용을 제도할 때는 용 몸을 나타내고 그런 게 응신이라요. 삼십이응신이라고 하지요. 관세음보살 삼십이응신 그 응이나 같아요. 관세음 법화경에 나오지요. 등엄계에도 나오고 관세음보살어 삼십이응신 그 응신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몸 하나도 조금만 추워도 못 견디고, 더워도 못 견디고, 감기 몸살만 생겨도 못 견디는데, 몸 하나도 저런 성자들은 성인들을, 보살들은 저런 두 가지 몸이나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도탈하며 중생들을 제도에서 해탈시킨다면, 중생을 다, 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벗어나는 것이 토탈이죠. 해탈을 지킨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득입니다. 발제 미래하여 미래의 사람까지 미래의 중생까지 발제를 해서 발제란 말은 고통을 뽑아주고 제도한다는 말이죠. 구제를 한다. 발곡 구제죠. 발이란 말은 고통을 뽑아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몸에 독한 화살이 박혀 있다면 화를 화살 맞아가지고 화살이 박혀 있다면 그 뽑아주야겠죠. 그렇게 뽑아주는 것처럼 뽑아주고 미래의 중생들을 그말이죠 미래란 말은 중생을 말한 겁니다. 이래의 중생들을 뽑아주고 구제를 해서, 월째 진로가 시니라 모든 진로를 초월하시니라. 진로란 말은 바로 번호란 뜻이에요. 번호가8 4 0 0 진로가 바로 진로라. 진로가 바로 진로나 진로나 같은 뜻이에요. 이자 더려울 놓자죠 허물 루자 진로라고도 가지요 발음은 뭐 진로 소주 같이 진로죠 진로를 번호를 진로라고 가지요 번호 육진 경계 감염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어, 육진경계에 치달리는 피로. 피로가 진로. 그 그러니까 마음이 육진경계에 오염되고 지치고 시달리고 거기에 끌려 가지고 허우거리고 그러는 것을 진로라고 하는데 진로가 바로 진로라. 진로가 바로 진로요. 그래서 모든 번외를다 초월한 분이라 말이에요. 원칙은 진로를 초월했다는 그 말이 먼저 나와도 좋겠죠. 모든 번회를 초월하여 미래를 발제한 분이더라. 그렇게 봐도 되는데 문장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밑에가 나왔죠. 진로를 초월한다는 그 말은 아래 구절에 나왔죠. 거기까지가 1250인의 덕을 말한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덕. 아까 불자로 주지하여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50인의 가지고 있는 그분의 덕을 여기서 이제 여러 각도로 설명을 했죠. 개, 정, 해. 개덕, 정덕, 해덕을 다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말해야죠. 이름.